오! 다 세상 똑바로네. 아이고 왼쪽 말리돼. 이. 일단 온이다. 좋 아이고 아, 씨. 야! 엄 좋네, 오늘. 야, 소리가 막. 야, 이거 아. 좋다. 아이고. 뭔가. 으야! 좋다. 아이고 씨. 너무 왼쪽으로 갔었다. 와 좋다! 야스킨먹었다 어이구 씨! 안녕~~ 샷! 1 0 0 좋다! 잘 맞다 이야 좋다 야 이거 가노? 우와 나이스 샷! 와 이거 됐다 이기다 이러면 0미터 자 그리 <웃음> 0m다, 아니, 어차피 우리 산에 왔는데 산으로 가는 게 맞지. <웃음> 짧다. 아, 어, 아, 아. 이거 좀 안타깝네. 아. 어, 어, 야, 아. 그림 하나 나올 뻔 했다. 아, 씨야! 소리가 뭐, 거의 뭐, 호어이 토는데? 아, 좋다. 정말 잘했다 얘가. 아니, 거기 뚝 떨어지면. 잘 칫다, 이 정도면 최선이다. 어, 절로 보고 치더라. 너무 오른쪽 봤네. 아, 근데 더 땡기네. 그러니까. 이제 맞추니까, 에이밍 맞추니까 땡기네. 아이고, 크다. 크다. 아, 괜찮을 것 같은데. 이야. 소리 엄청났는데? 이야, 엄청난 소리다. 넘겼다. 여있네, 여있네. 무 심한데 계속 아 이거 밑에 맞다 에이 반대쪽 있다 저까지 또 걸어야 한다 또아 이건 빼이드 걸린다 아 이거 너무 예 呃 h b